안녕하세요 구근입니다. 아, 요새 저희 캠머네가 엄청 바쁩니다. 어, 코로나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어, 유치원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금토일 위주로 이제 캠핑장에 돌아갔다고 하면 요새는 뭐 주중 주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랜만에 하루 지금 거의 3월, 4월 계속 돌리다가 오늘 이제 하루 쉬면서 안되겠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시즌 중에 많이 힘들 때는 저희가 캠핑장에도 뭐 청소, 뭐 관리, 그 다음에 이런 게 주다 보니까 이제 금토일 이제 빡세게 영업을 하고 나면은 온몸이 찌뿌둥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쉬는 날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러 가곤 했었는데 요새는 뭐 주중주말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정말 안될 때는 제가 마사지용품을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밤에 자기 전에 캠핑장에 하거나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플로우 세븐이라는 제품을 알게 됐어요. 이게 운동선수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사지 번을 통해서 이 모타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저 저 기대가 되거든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이런 식으로 개봉을 하면 이렇게 또어 백으로 되어 있어요 고급지죠 이게 가격이 이 제품이 가격이 상당해요 40만원 정도 하거든요 큰돈쓴 거니까.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봉을 하면, 짜잔! 오 일단, 뭐, 설명서, 뭐, 이런 거는, 뭐, 가볍게 열어보면,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책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백을 별도로 이제 요 본체만 이제 넣을 수 있는 이런 또 포켓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포켓도 어 되게 예쁘네요 음. 그리고 음? 이건 뭐지? 되게 귀여운 카드가 하나 있는데 이거 왠지 시리얼 제품 시리얼 넘버 같은데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리얼 넘버 같거든요 맞네. 이게 품질 보증서에요 이런 것도 되게 고급진에. 이 음. 카드 뒤에 보시면 시리얼 넘버링이 있어요. 요걸로 이제 AS를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가품이나 진품이랑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네. 그리고 배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무슨 포켓이지? 아 이렇게 앞에 건들 안에 볼헤드들을 이제 휴대용으로 어, 휴대할 수 있게 또 이렇게 포켓 가방이 별도로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가볍게 다시 한번 볼게요. 플로 세븐 마사지건. 어, 장점이 일단은 요 배터리가 분리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요 배터리가, 어, 이게 일반 다른 제품처럼 일체형이 아니고 요 고가형 요 분리형 배터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전격 전압이 무려 21.6V에요. 어, 일반적으로 임팩이나 이런거 드릴이 12V만 돼도 이제 요 꽤 강력한 모터거든요 배터리인데 이게 무려 21.6v 차가이 강력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이 배터리 용량은 무려 2600A예요 예. 네, 그래서 하지만 대신 소비전력은 21.6W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한번 완충하면 최저 11시간 정도까지 가능하시고 일단 일체험이 아니다 보니까 폭파 위험이나 그러한 안전성도 강하고 소비 전력도 약하기 때문에 더 오래 쓰실 수 있는 이렇게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은 총 7가지 요 보레드가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본체만 이용을 하시다가 총 7가지 보시면 2, 4, 6, 7가지의 보레드가 어 신체 부위에 맞게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어 이제 목이나 손목 발목 부위에 쓸수 있는 이제 어부너예요덴부너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지볼 뭐 등이나 어 등이나 어깨 어 이런 승모근 같은 데를 이용하실 때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해머 같은 경우에는 요러한 이제 관절 부위 있죠 관절 부위 이용하실 때 네,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스탠드는 이제 이제 신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 와이드 요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로 이제 허벅지 같은데 있죠. 이렇게 고르지 못한 신체 부위를 밀듯이 밀듯이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 포크 요거는 이제 모 응? 아킬레스건 그다음에 요 척추 이런 부분에 이제 강한 자극을 원하는 사용자한테 적합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불릿 같은 경우에는 이 발바닥이나 이제 엉덩이 부분 이제 그런 이제 극소 부위에 이제 강한 자극을 주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스탠다드 같은 걸로 이제 전체 신체 전반 부위를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한... 자 그리고 이 보레드를 장착하실 때는 힘으로 억지로 밀어넣지 마시고요. 요게 이제 스크류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헤드마다 보면. 그래서 일단은 푸쉬로 살짝 밀어넣으시고, 요 스크류 부분은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밀어넣으시면은, 음, 깔끔하게 결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류 되어 있는 부분은 억지로 밀어넣다가 보면은 이제 오작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헤드가 장착이 안된 상태에서, 헤드가 없는 상태에서 가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오작동하거나 이제 조금 망가질 수 있으니까 꼭 헤드가 결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요작동을 하시게 되는데 소음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게 한 50dB 정도 이렇게 소음이 나는데, 음 이 정도가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조용히 있을 때 40dB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60dB이거든요. 어 그럴 때 이제 중간 단계는 50dB 정도 소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헤드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재질이 아무래도 피부에 닿다 보니까 이제 재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리카겔이라는 고탄석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부드럽고 강한 내구성으로 피부에 이렇게 닿았을 때어 최소한의 저자극으로 어 우리가 이용했을 때 피부에 이제 나쁜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타인 이렇게 같이 사용하더라도 다시 이제 깨끗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단계를 보면,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1단계 릴렉스 모드, 그 다음에 2단계 리플래시 모드, 3단계 리차지 모드, 그리고 이렇게 오토 모드, 이렇게 플로우 웨이브 모드로 총 4단계로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있고요 음, 요, 릴렉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당 1,800회 타격 데미지로 어, 근육 피로에 이제 완만한 이제 그 피로를 어, 푸실 때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 분당 2,400회를 때려줘요. 그래서 이제 뭐 운동 전이나 그때 이제 근육 풀실 때 적합하시고 마지막 이제 3단계 모드에서는 분당 무려 2,800회 를 이제 때려주기 때문에 운동 후에 이제 근육통이 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3단계가 좋죠. 뭐 캠핑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몸이 필요했을 때 3단계로 강하게 이런 식으로 아 때려주면은, 어, 동렬한 운동 후에 이제 근육통 완화에 어, 좋죠. 그래서, 어, 캠핑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뭐 마사지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마사지하면서 이곳까지 음. 헤드를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어 피로를 풀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허벅지 같은데 많이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까 이용을 해 보면 이렇게 오3 단계 해줘야 돼. 오. 이, 지금 이게 떨리는 거 보이시죠? 어우, 쇼미. 어우. 어 어떻게 해야 할일 되지? 뒤에 장단지 같은데, 이렇게. 아니 아무래도 많이 걷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오, 음, 다리 근육이 많이 풀리는 것 같고, 근데, 근데 되게 <웃음> 시원하다. <웃음> 어, 시원한데? 이게 다른 마사지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사용하다가 힘든 경우가. 내가 마사지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거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들고 있는 손목에 무리가 올 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배터리 포함해서 1.2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무게감 때문에, 뭐, 오래 장시간 이용을 하셔도, 어 손목에 무리가, 어 없어서, 그러한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대도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제 운동 후나, 운동 전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뭐 적절하게 음 몸을 이완시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충전도 가볍게 집에서 하실 수 있고 배터리도 분리형이라 어뭐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폭발 위험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각 헤드도 이런 식으로 백에 음다 넣으시면서 이렇게 구성품을 빼게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운동선수들도 꽤 많이 가지고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나 캠핑장 갈때 이렇게 패킹을 해서 가볍게 이동시에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가이긴 하지만 충분히 어...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